반갑습니다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어떤 주제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는 앞으로 선택하는 일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대 돈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두가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제가 장담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두 가지 일 가운데 선택을 해둔다면 돈이 되는 일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아, 불쌍.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비극이냐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꾸역꾸역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돈이 되는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돈도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가연이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이 돈이 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막 TV도 보고 어떤 영화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성공한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분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펼쳐지죠? 막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도와주면서 어떻게 일이 슬슬 막잘 풀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잘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성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본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정말 재미있게도 정 반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어, 이야기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가요? 어, 나는 반대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어,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내팽개 어, 지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 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게 돈이 안돼 계속 돈 되는 일 평생 하다가 죽어요. 평생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70살, 80살, 90살, 100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러 갔어요. 죽는데, 죽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나간다가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이 지나갈까요? 아, 이거 내가 살면서 돈을 한 10억밖에 못 벌었는데, 한 30억은 벌었어야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내가 얼마나 어,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잘 지내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는지 어, 정말 그 돈만 바라고 <웃음> 맨날 일해야 된다고 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만 되면 하면서 삶을 그냥 낭비했던 어떤 순간들이 다 떠오르겠죠. 어, 그 순간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그 돈을 더 벌지 못했고 어,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집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일들, 뭐 인간관계, 뭐 건강에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럼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성장, 뭐 영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먼저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생각하지 을 않아요. 죽을 때가 돼서야지만 잠깐 생각을 하면서 전체 삶을 후회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 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어,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 불의의 사고로 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 제가 그 추모식 있잖아요 추모식에서 우리 농구선수의 또 마이크 조던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조던 선생님이 그 추모사를 하는 영상을 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어, 조던 선생님이 굉장히 명언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살아간다. Leave this moment.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멋진 삶을 가고 싶은 곳도 가보고 연락해볼 사람도 연락하고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짧으니까요. 그렇게 명언을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놔두고, 좋아, 아, 좋아하는, <웃음> 어, 하고 싶은 일과 돈이 되는 일이 있는데, 어, 하고 싶은 일을 놔두고, 돈이 되는 일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게 될 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못 벌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일을 선택해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갇혀서만 살아서 진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고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정말 재미있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나서 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재미있게도 하고 싶은 일, 열정이 있는 일,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 나서 더잘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은 뭐냐면 태어난 이유.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태어난 이유인데 왜 태어났냐면 행복하게 사기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행복하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성공을 해요. 왜 성공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 시중에서는 어, 일반적인 데서는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성공하죠? 막 열정적인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넘친대요. 에너지가 왜 넘치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이거를 바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근원입니다. 근원. 여기서 살짝 어,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들 어, 또 영적인 부분들도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근원이에요. 그뭐 어, 참자, 진짜, 진짜 나다 좋아요. 내면의 신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게 됐고, 그 일을 하는 것, 즉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태어난 이유가 기쁘게 사는 거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일을 하는 것이 근원이 그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원하는 것이 맞춰지게 되죠. 이 맞춰지는 게뭐 얘기죠? Alignment 맞죠 맞추다, 정렬에 맞추다는 거잖아요. 이게 끌어당김 법칙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김 법칙이 나와요. 끌어당김법칙면 맨날 돈 끌어당기고 풍요 끌어당기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과 풍요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가장 엄청난 에너지는 근원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근원은 힘이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원 입장에서. 끌어당긴 묻히이 직접 끌어다 준게 아니라 근원과 얼라이먼트 정렬이 맞게 되면서 나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한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원과 정렬이 맞추는 일이다. 근원은 내가 기쁘게 사는 것, 기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것이 근원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정렬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삶의 목적에 따라 살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더 기쁨으로 넘치게 되겠죠.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게 내가 감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감사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하는 거죠? 더 풍요로워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감상한 끌어당긴다니까. 음, 감사의 상태는 근원의 상태잖아요. 어, 감사, 기쁨, 사랑, 암, 깨달음. 이게 어,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감정의 상태예요. 가장? 어, 뭐 진동수라고 얘기하면 진동수 가장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근원과 일치가 되는 상태인 거죠. 어, 근원과 하나가 되는 상태고. 어, 원래부터 하나였지만 근원이 이제 드러나는 상태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원이 그 드러난 상태.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일이 슬슬 풀려간다. 제가 수월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바로 그겁니다. 수월한 성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일곱 가지 영역이라고 제가 비긴 책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일곱 가지 영역에서 재정, 비즈니스, 인간관계, 건강, 지역사회, 개인성장, 여가, 어, 여가. <웃음> 네, 이 7가지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월한 성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월한 성공을 하고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삶이 온통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네, 놀랍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어? 다시 여기서 나오는데 어, 제가 제발 말씀 제발 진짜 어,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어요 어, 어떤 교육을 받았죠? 돈 버는 걸 힘든 거예요 땅을 파서 돈은, 돈이 나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힘들게 일해서만 돈을 벌수 있는 거다라는 등등등 것들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맞춰지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죄의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쓸모없는 죄의식들이 생기게 돼요. 어떤 죄의식이죠? 어, 이거는 쉽게 본돈은 크게 나가. 어, 한 방에 벌었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풍요는 항상 흘러다니게 돼 있어요 항상 근처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길로 그만 빠지고 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는 어떤,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느냐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하고 있느냐 원해서 하는 거냐 해결책은 어떤 거죠 원하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원하는 일로 만드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을 찾아서 기쁨을 주는 일들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 이거는 굉장히 어, 영리한 방법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원과 정렬에 맞게 되죠. 우리 삶은 아주 수월하게 팍 하고 펼쳐지게 됩니다. 시크릿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죠? 근원과의 그 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명상을 왜 하는 거죠? 근원과 그 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화원을왜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근원에 전달을 하고, 학원에 감정보상을 넣음으로써 그원과 정리를 맡게 되고, 우리 삶은 아주 수월하고 평탄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수월한 삶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나 그리고 홈페이지, 홈페이지 계속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좀 재밌게 바뀌어 놨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또 피드백 반영해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월한 성공한 데이 우리는 오 석세스 데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